야옹을 할 거면 야옹을 해. 왜 소리 들는데그데 아니야, 핸드폰에 비비지 마. 아, 이젠 아무 데나 다 비빌라 그래. 응? 음이 나갈 거야? 문 열어줘? 응? 알았어요. 나갔다 오세요. 아유 왼수도왜또 왜또 일어나자마자 싸워 일어나자마자 싸워 응? 여이 여기, 왔어 여기, 여기. 과기 여기. 여기, 고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은좀더과격기 여기, 여기. 여기, 여고 여기, 고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엠마이 그러면 밀어뛰는거잖아 <웃음> 야씨 <웃음> 남자라고 뭐 쟤라고 지금 응? <웃음> 애니 노, 다 놀아주는거야 그치? 양꼬도 놀아 지금 치두 놀아 지금 그치? 남자라고 집에들이안 봐주지 응? 양꼬야 이거 건드면 안되지 어쭈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어쭈어쭈 언니랑 싸우겠다, 이거야? 라바노. 야, 야, 야, 야, 야, 야 조교랑 한번 더. <웃음> 너 조교한테 <웃음> <웃음> 훈련을 좀 받아야겠는데? 응? 어? 조교님한테 훈련 받을 거야? 응? 뭐야, 뭐야, 뭐전 있어. 어? 조교한테 운이끝다는 거야. 됐어. <웃음> 호이, 호이. 호이. 생고, 콕! <웃음> 양꼬? 오쭈 <웃음> 양꼬? 콕! 오히려 잘했어요. 양꼬? 콕! 콕! <웃음> 나도 잡을 거야. 나도 잡아야지. 손! 양꼬 손! 안녕하세요. 악수.